머리논 참사 진상조사하겠다고 대통령이 대노를 했다. 제대로 조사해라. 제대로 조사를 하는지도 모르지만 할 가능성은 저희 거의 0%고 결과가 나와도 사실대로 발표할 가능성은 0%입니다. 이유는 머리논 참사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12년 전 참여정부 때 이미 씨뿌려놓은 결과가 이제 나온 거예요. 작년 정확하게 오늘 이틀 전이죠. 7월 18일 장명진 방사청장이 방사청장 사표를 낸건 물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바꾸겠지만 제일 큰 이유가 감사원 결과 왜냐하면 2015년 12월에 수료이 추락했어요.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수리자체에 기체 결함이 있다. 기체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출하려고 서두르다가 문제가 생겼다. 사표내라. 어쨌든 장 장청, 청장을 쫓아낸 가장 직접적인 근거.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니까 직접적인 근거가 수리 개발이 잘못됐다. 엉만이다 라는 이유로 쫓아내 놓고 수리원을 모체로 해가지고 예? 그 해부행대가 상륙함 상륙함 헬기용으로 바꿔가지고 쓴나는 마리논 기체 계함 하나도 보완 안 됐어요. 이 마리논이라는 게 뭐냐 미국 엔진 유럽기업학사 우리 동체 소위 말하는 몸에 안 맞는 신장을 이식해와가지고 이게 몸에 적응이 되는지 아닌지를 검사도 안하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지켜보는 임상기관도 안 두고 바로 시장에 팔기를 급해서 그리고 이 신장 자체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신장인데도 알면서 이게 썩은 신장이고 알면서도 그걸 몸에 넣어가지고 수술 자국을 깨매고, 멀쩡한 놈이라고, 멀쩡한, 다 건강 회복했다고 밖에 내가 쇼를 하면서 이 회사가, 이 병원이 얼마나 신장 수술에 뛰어난가를 보여준 퍼포먼스를 하는 게이 꼴이에요. 마리논이에요. 뭐, 오늘 아침, 뭐 언론을 보니까 이게 인재일 가능성도 있다? 제발 인재라는, 인재 가능성 맞아요. 그러나 그 인재를 1 0 0만분의1이라도 헬기 조종사가 조종 미숙으로 이랬다 하면 정말 제가 이 나라는 완전히 미친 나라예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고 범법자를 소위 말하는 영웅으로 만드는 이 국가예요, 지금. 어?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얘기입니다. 왜이 머리논 참사에 시앗이 2006년이라고 하느냐. 노무현 정권과 지금 이 정권이 꼭 닮았는 게 뭐냐. 무기 담당하는 사람, 무기 생산하는 사람을 전부 대선 캠프의 핵심 멤버 대선 캠프에서 열심히 뛰던 사람을 갖다 놔요. 2006년에 처음 방위사업청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군인들한테 무기 획득하는 걸 시켜놨더니 도둑질해 먹는다. 민간인들한테 이걸 주면 자주 국방도 빨리 되고 도둑질 안할 거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에요. 그 북, 국방 획득 개혁을 한다는 단장의 이용철이라는 변호사 출신을 갖다 놔놓고 그 개혁이 끝났다고 하니까 방사청 그결과물로 나온 게 방사청 설립이에요. 다시 말하면 군인들 나서지 마라. 너들은 도둑놈이니까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이제부터 무기를 획득하고 연구하고 시험 운용하는 걸 전부 민간인들 주도록 끌겠다. 그들은 정직하니까. 저는 이걸 손바닥처럼 압니다. 왜? 2006년 제가 국회, 국방위에 있었고, 이용철 방위사업청 단장 임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방사청장, 방사청 법을 제가 실질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상임위 소위원장으로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고, 석 달간에 걸쳐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방사청 설립 자체가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 방사청 설립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된지 알아요? 국회 국방위 소위를 넘어서 상임위 전체에도 한번 언급이 안 되고 그 당시 국회의장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납니다 김의장님인데 이분의 직권상정으로 민노당의 엘모 의원을 여성의원을 시켜서 직권상정 시켜서 그냥 방망이를 친 겁니다. 한 번도 법 내용 설명도 안 됐습니다. 제가 그때 하이힐을 벗어가지고 완전히 단상을 던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영웅시 됐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욕바가지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왜? 무기 만드는 군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들이 무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무기의 성능을 제일 먼저 테스트하고 운용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무기를 가져와야 되는지도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걸 민간인한테 맡겨두자고요. 여러분 방, 방산 부정 부패라고 하면 대부분의 90%의 국민들은 무기를 획득하는 과정에 에이전트나 군인들이 개입해가지고 돈좀 뜯어먹는 거 다도 아니죠. 그런 몇몇 사람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된다고 생각한데 그보다 몇 배로 더 심각한 방산 부패는요. 무기가 뭔지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들어가지고 정치와 결탁해서 이것을 그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이걸 군인을 압박하는 시험장으로 만드는 게몇 배로 더 심각한 방산부패입니다. 제가 방사청 설립에 반대한 이유는 따로 방사청이라는 걸떼내가 만들지 말고 국방부 내에 차관을 둘을 둬서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과 핵득을 담당하는 차관을 둬라. 싫다는 거였죠 군인들은 다 도둑놈이니까 따로 떼어나서 민간인이 통제하는 건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해 방사청이에요 그 명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주국방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자주 국방하기 위해서 그 자주국방 하기 위해서 그이용철이란 방사청장 변 이분이 누구냐 면 노무현 2002년 노무현 대선 캠퍼에서 노무현을 위한 모임에 대표주자로 뛰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보세요 카이 우리나라 제일 큰 방산업체 카이 사장을 누굴 보냈어요? 김조원씨. 김조원씨가 누굽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뛰던 핵심 대선 캠프 주자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머리눈 참사 100% 기체결함입니다. 조종사들 잘못 0.01%도 없어요. 우리 불쌍한 조종사들 자꾸 죽이지 마세요. 과거의 군에서도 그랬어요. 사건이 터지면, 사고가 터지면 항상 국방부 내에 조사 감시단이 있습니다. 합동조사반이 있어요. 결과가 거의 반반 나옵니다. 조종사 책임 반, 기체결함 반. 근데 너무 드러나게 기체 결함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것이 정권과 아주 가까운 이슈일 때는 조종사한테 뒤집어씌워요 조종사 과실이라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삼척동자가 봐도 어떻게 기체가 떠서 헬기가 떠서 10미터도 안 올라가서 땅으로 내리꽂은 떨어진 헬기가 이건 장난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네를 보셨죠? 제가 이, 뭐, 여기에 화면을 갖다 놓고 이런 편집 기능이 없어가지고 실감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아, 쉽습니다 이건 완전히 자네가, 이런 자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개가 먼저, 이, 이륙하자마자, 날개가 내리꽂은 겁니다. 쳐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예요. 조종사 미수? 그 인재라는 표현 모신문에 썼는데 제발 그 인재라는 걸 조종사 미숙이라는 뜻을 빗대어가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라는 말을 쓰면서 이 정부가 피해가려고 하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언론이나 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때부터 방사청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그리고 작년에 방사청장을 수리온 잘못됐다고 목날린 이 정부가 수리온보다더 복잡한 게 지금 해병대 상륙 헬기 만드는 것을 불과 얼마 만에 했다? 이거 보십시오. 마리논을 개발한 게 2013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전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 초도 비행을 했어요. 18개월 만에.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초도 비행은 18개월 만에 했는데 전력화가 기가 찬 겁니다. 17개월 만에 전력화를 했습니다. 전력화를 한다는 건 군대에서 이 헬기, 이 무기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 체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회전이기입니다. 로테이팅하는 그것이 무기체계의 가장 복잡한 체계고 가장 많은 부품을 쓰고 가장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미국처럼 세계 최고의 헬기를 만들어내는 아파치 헬기를 만드는 전투 헬기를 만들어내는 나라도 초도 비행 후에 이걸 전력화하는 데6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2006년부터 뭔 짓을 하냐 무기국산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꺼집어내가지고 100% 국산화를 향해 달려간다면서 그 속을 뒤집어보면요 100% 국산화 전부 사기입니다 이 머리논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처음에 제가 신장이식 수술을 얘기한 것처럼 머리논의 어머니가 수리온이에요 수리온 박근혜 정부 때도 홍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크게 띄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100% 국산화된 헬기라고 떠들었습니다. 100% 국산화입니다. 100% 국산화라는 것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한국 사람이라야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00% 한국 사람, DNA도 한국, 심장, 간, 신장, 생긴 꼴도 한국, 생각도 한국, 이걸 100% 한국 사람이랍니다. 무기를 100%, 100 국산화 했다는 건 우리 기술로 100%를 만들어야 우리 그게 100% 국산화입니다. 근데 우리 국방부 국방 기술 수준 6, 70%예요. 그게 설계 기술 3, 4, 70%밖에 안 됩니다. 설계할 능력도 없어요. 설계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 독자적인, 우리가 자주 국방할 수 있는, 자주 무기 국산화, 무기 국산화 할수 있는 설계 능력도 30, 40% 밖에 안 돼요. 미국이나 이런 자주 진짜 국산화, 무기 국산화 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설계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자주 국, 국산화가 됩니까? 둘째, 부품?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 엔진 가져오고. 유럽 기어박스 가져오고 유럽에 유로콥터에 기어박스 가져온 게 뭔가 뭐 퓨마 슈퍼 퓨마 헬기 그거 계속 고장나는 그 기어박스 가져와가지고 한 번쯤 뚝딱뚝딱 해보고 한번 실수하니까 그 부품만 바꿔가 또 다른 기어박스 가져와가지고 그냥 마리논에 꽂아 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장이식 수술에 비교를 한 겁니다. 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면 이 몸에 맞는지 갖다주는 사람하고 혈액형도 맞는지 뭐 여러가지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이식 수술을 한다고 그 사람이 다 새로 이식된 수, 이 신장과 잘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지켜보는 시간 그래서 이식 수술 자체가 성공이긴 도이 사람 몸에 그 신장이 제대로 맞는지 안 되는지 작동하는지 몇 년을 두고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그 기간에 계속 의사들이 함부로 활동하지 마라. 뭘 조심해라, 뭘 하라, 뭐라. 수시로 와서 체크받아라, 정기적으로 체크받아라. 사람 몸도 똑같은 거예요. 끼아 넣어놨고 그것도 작년에 고장난 걸 사고 낸걸기어박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기어박스라는건 뭐냐? 뭐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엔진 동력을 우리가 차를 시작해도 엔진 동력을 자동차를 치면 엔진 동력하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듯이 헬기에서는 엔진 동력을 회전날개 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회전날개니까 전달하는 그 중간 역할 하는 게기어박스예요근데 그것이 퓨마 헬기 퓨마 헬기에서 그 기어박스를 사가지고 계속 사고 난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쓰는 거예요. 첫째 부품 자체, 설계 자체가 국산이 아니에요. 근데 무기국산화한다라는 캐치프레이저. 왜? 무기국산화를 해야 자주국공이 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무현 정권 때에 가장 측근에서 일하던 그걸 보고 떠들던 도우고 그 생각을 정책을 지지해 준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작년에 수리온 헬기 문제가 있다고 방사청장 목말려 놔놓고 그 똑같은 수리온늘 모체로 한 마리논 빨리 만들어가. 지금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남아에 팔아먹는 거. 물론 뭐한 2천 몇백억 원, 2천 5백억 원 지금 뭐 이미 하겠다고 필리핀으로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니 어쩌니 하니까 그 다음 만들어지면 인도네시아도 팔고 동남아도 팔고 여보세요. t 5 8 팔아먹으려고 저는 이틀 동안 조종훈련을 배워서 1 2 0 0 0 피트를 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T-58 왜이 성능이 제대로 된가 어떤가 공부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이 자료보고 무슨 신문기사 몇개 보고 떠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실전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국방을 다루어온 사람이에요. 개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지금. 자주 국방 하겠다고 방사청 만들어놓고 민간인 갖다 놓고 그러면 그 사이에 부정은 없어졌어요. 더 심각하죠. 왜? 첫째 맨날 청렴도 1위라고 올리는데 왜청렴도 1위? 그 문제 없었어요? 문제 분명히 있어요. 옛날보다 군인들이 개입하는 기회는 분명히 줄였죠. 그게 잘된 방향도 아니에요. 어떻게 함정 담당 본부장을 민간인을 둬요? 함정이 함자도 모르는 그 후에 방사청장 누가 왔습니까? 물론 이건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이미 방사청을 만들어놨으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담당하던 예산 전문가를 계속 방사청장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네가 돈을 아니까돈 만질 줄아니까 그다음 이유는 싼 무기 사오느라 최저가 입찰제로 해가 보세요. 무기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겁니다. 그렇게 싼비지떡 사듯이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 최저가 경쟁으로 무기 사가 오면요. 이건 우리 애들 다 죽으라는 겁니다. 무기는 싸게 사왔을지 몰라도. 두 번째, 또 비리가 뭐냐. 현금 당장 덜 뜯어먹은지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우리나라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진짜 보고인 연구센터인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연구소를 독립적인 미래지향적인 미래전투에 필요한 자주국방에 필요한 무기를 독자적으로 비밀리에 개발하고 시험 운용하도록 만들어놓은 기관을 방사청 밑에 갖다 놔버렸어요. 다시 오늘 방사청이 시키는 것만 해라. 세 번째, 그런 무기뿐만 아니라 비무기, 우리 병사들의 건강에 관련된 식품까지 관련하는 전문가들이 품질, 그 품질을 국방과 관련된 모든 품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소를 대폭 줄였어. 장비도 줄이고 전문인력도 줄이고 없애버리고 기품험, 기술품질원 해가지고 또 방사청 밑으로 갖다 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은 ADD보고는 방사청이 시키지 않는 무기는 개발하지도 연구하지도 시험운용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설사 개발한 무기가 방사청이 획득하려고 하는 무기나 그리고 ADD에서 개발한 무기도 기품원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왜? 전부 같은 식구니까. 짜고치는고 다리예요. 고다리 여기에 무슨 미래 전장을 향한 혁신적인 무기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말리논 참사의 기원이 2006년에 이미 씨가 뿌려졌다는 게 그 전에도 물론 무기 획득에 문제 많았어요.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래 저향적인 전쟁을 전장에 대비하는 무기를 한국이 자주 국방화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그 뼈대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킨 게 방사청 출현입니다. 그 2000년에 6년에 방사청 만들어가 자주 국방화한다 그러면서 마구 밀어붙이면서 방산업체들을 출혈경쟁을 하게 하면서 출혈경쟁이죠 최저, 최저가 경쟁 입찰하는 거 출혈경쟁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모기개발을 개판오분적원으로 만들고 방산 방산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 끌어들여가지고 일용적으로 쓰는 꼴이 나지 않나 정부가 요구하는 거는 막 생산하라면 생산해놓고난데 시장이 없어요. 무기도 상품이니까 만들어놓으면 팔려야 되죠. 특히 무기 생산이라는 것은 다른 공장하고 다릅니다. 생명주기가 짧게는 20년 전투기 같은 건 50년이나 돼요. 50년 전에 우리 전투기를 사간 나라가 이 전투기에 필요한 부품을 달락 하면 대줘야 됩니다. 그러면 50년 동안 그 무기 생산 공장을 유지를 해가야 돼요. 무슨 볼턴 만들거나 뭐 부품 만드는 공장처럼 좀 만들어도 안 되면 부수고 두부 만드는 공장처럼 내가 두부를 폄하했서가 아니라 두부 만드는 공장처럼 여기 식품업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문 닫고 다른, 이 사람들은 다른 두부 공장에 가가지고 두부를 사서 먹고 이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 체제를 유지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시험운용이에요. 시험 시험운용을 독자적으로 ADD가 해줘야 되는데 ADD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수 없어요. 방사청 사나니까. 방사청장이 시키면 ADD가 그거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국방 없어진 겁니다. 정말 방사청이 부패의 온실이 되도록 만드는 게 방사청 만들면서요. 지금이라도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국방 획득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획득차관을 만들어가지고 국방부 사나이 갔다는 거라는 거예요. 무기 모르는 민간인 무기서는 실질적으로, 어? 각군부대 무기 소요 합참이 올리면 합참이 소요를 올리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획득을 해야 되는 아니야. 소유가 있다는 걸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안찾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르니까 뭐예요. 나서가지고 무조건 제일 싼거 사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리고 동시에 뭘 주장합니까? 자주 국방을 제안했으니까 자주 국방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 자주 국방하기 위해서는 무기 국산화를 해야 된다. 미국 같은 데도 헬기 하나 개발하는데 15년 내지 2 0년좀 돼서 나갑합니다 이거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헬기 만든 역사가 없어요. 2013년에 개발해가지고 벌써 2018년, 1 9년에 바깥에 팔아먹으려고요.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달리기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또이 조사 결과를 있는 대로 발표 안 하는 이유가 절대 안 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심어놨다? 마리노를 만드는 공장의 사장을 누굴 만들었다. 문재인 캠프의 대선 캠프 주자로 뛰던 사람. 대선 캠프의 핵선 멤버를 갖다 놨는데 야 니카이가 잘못됐다. 잘못 수 없죠. 이 정부가 빨리 만들어가 작년에 결함이 있다는 걸 감사원 결과에서 지적하고 지적하고 방사청장 목날려놔 놓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하나또더 손도 안 보고 난는데 빨리 만들어가 팔아라고 지시한 게 청와대가 지시해놔 놓고 지금 지시해놔 놓고 돌았어도너 목날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합니다. 절대 진상조사 안 해요. 진상조사 팀 꾸리고 쇼하고 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사실을 파악해라 이 서류 다 가져오네. 완전 쇼죠. 완전 쇼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헬기 참사가 나니까 바로 와가지고 거기 고개도 못 숙이는 거예요. 사흘쯤 있다가 애도의 표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양심도 사실 아니죠. 왜 사흘 걸렸겠어요? 안에서 쑥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누구 잘못으로 돌려야 그럴듯 할까? 우리가 손쉽게 하려면 은 조종사 잘못이라고 돌려야 되는데 삼척동자가 봐도 이거 조종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가 10미터도 안 올라가가지고 내리꽂아가지고그 헬기 부서진 잔해라는 건 자국도 잘 어? 흔적도 제대로 뼈대에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식으로 참이 부서진 걸 가지고 조종사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세살 먹은 애들도 안 믿으니까 이걸 어떻게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낼까? 카이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방산업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개인 돈이 아니라 정부가 가장 직접적으로 투자해주고 특히 거기가 항공개발, 그러니까 전투기, 헬기, 기동기, 수송기 이것만 들어가 팔아먹자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에요. 그정보에힘 실어줍니다. 해줘야 되죠. 그러나 국산 헬기, 국산 뭐 기동 헬기, 국산 수송 헬기, 국산 전투 헬기 이거 개발하는데 수령 개발하는데 1조 3천억 들었습니다. 아파치 헬기 한대 얼마입니까? 물론 거기 안에 내장을 어떻게 장착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세계 최고의 아파치 헬기. 우리 수준에 맞는 내장을 해도 1조 3천억 같으면요. 몇 대를 사와요? 헬기 한 대가, 뭐, 우리가, 저, 원했던 게그의 600억 정도 드는 겁니다. 대만이 스펙을 낸건 요구하는 게한 900억 정도. 900억이라 해도 몇 대를 삽니까? 에? 15대를 사요. 600억? 20대를 삽니다. 아파치 헬기 20대만 있으면요. 아파치 전투 헬기 20대만 있으면 은 대한민국 지키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기 국산화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할수 있는 것에 하자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게. 자 국산화한다고 서둘러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K2 흑표전차 만들었습니다. 100% 국산화라고 했습니다. 문제 생겼어요. 기체 결함 이거 핵심 부품 문제. 이거 역시 핵심 부품 100% 자주 국산화라 했는데 자주 국산화입니다. 가져와서 끼맞추야안 맞아서 삐거덕거려. K11 소총 두 자루 중에 한 자루만 제대로 역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도가 50도 정도밖에 안 돼. 여길 수 없는데, 저기가 맞는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K9 자주포. 100% 우리가 만든 최고의 자주포라 하는데, 100% 국산하고 하는데, 제대로 작동안데면 문제 있습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무기 만들어가 세계 시장, 시장을 제패하는 미국도 아까도 얘기 들었잖아요. 전투 헬기 만드는데 20년 가까이를 소요합니다 왜? 무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부품을 요구하고 가장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회전익입니다 전투기보다 더 복잡해요. 고정익보다 10배로 더 복잡하다. 부품이 10배나 10배로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무기만 70년 동안 만들어가 전 세계 무기 팔아먹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진 미국도 헬기 만드는데 20년 걸린데 우리는 100% 국산하라고 이건 전정권에서도 수련을 자랑하면서 100% 국산화된 세계 최고의 헬기. 지금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뭐 기억 안 나요? 김의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사고 터지자말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그대로 써놨는데 수리온 헬기의 성령과 기량은 세계 최고다 아니 작년에 수리온이 결함이 있다고 방사청장 목을 날려놔고 놓 어? 1년도 안 돼가 어떻게 이게 세계 최고가 됐어요? 이거 왜이 이거 왜이 얘기 하겠어요? 두 가지 이유죠 수출해야 되고 김종은목안 날려야 되고 우리 불쌍한 조종사들만 지금 와들와들 떨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 잘못이라고 할까 봐. 옛날에 국방부가 간혹 널상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처벌해왔던 것처럼 더더구나 이 정권 하여서는 부모들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금 찢어질 정도가 아니에요. 더더구나 이 사고 나서 났는데 법원에서는 땅땅 뭐라고 두드렸어요. 세월호 참사 가족들한테 돈을 얼마를 배상을 해주라고요? 우리 헬기 순직한 이 불쌍한 조종사들 이 더운데 사고의 격리도 설명 안 해주고 시체 썩을 겁니다. 지금. 부모들한테 사, 사고가 나고 사흘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진상조사한다. 미안하다말 한마디도 없이. 어떤 언론은 이 정부에게 손비비라고 하는 게 인재일 수도 있다. 예라이. 박정은님. 2억이지만 2억 훨씬 넘잖아요. 지금 계산을 다 하면. 은 이러니깐. 제가 지난 6월 29일도 얘기했지만, 서해 교전에 가가지고 코빼기 내미는 장관 없어도, 그 다음날, 어? 여당 대표 딸 결혼식에는 전부 눈도장 찍으려고 나타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되는 일. 이거는 대국민 사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종사들, 조종사 하나 키우려면요. 돈이 시, 이, 조종사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거의 10여억 가까이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훈련된 애들을 하루아침에 재가루로 만드는 이 정부 그리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얘들을그 태운다는 것 자체가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죽을지 살지 2분의 1 확률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 다행히 내리면, 우리가 필리핀에도 팔아먹고, 동남 필리핀, 동남아, 인도네시아에 팔아먹으면 그 나라에서 기체결함 생기고, 문제 생기가 떨어지면은 책임 안져도 됩니까? 배상 안 해줘도 돼요? 국제망신 안 당합니까? 하, 정말 이거는.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여기는 돈주라 그러면서 우리 조종사들은 눈길 하나 안 주고 있어 요 지금 해병대 사고 경위 설명하겠다 해놓고 놔 이유도 없이 취소했어 기자회견 국방부 어정쩡해 국방부가 최근에 어정쩡할 수밖에 없죠 왜 어정쩡은 내가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K9 진지도 DMZ에서 5km 내지 10km 뒤로 물려라 북한이 지금 응, 어? 군축을 진행 중이니까 우리도 군축해야 된다 이런 지금요 군 무기를 정치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마리론 사태 같은 거는 참사 참사죠 세월호 애들한테 돈을 주는 것 같으면 뭐 공식적으로 지금 주는 게 2억을 보상해줘야 되면 이 친구들한테는 20억, 200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한테 하나의 위로의 말도 안 해주고 있어. 대통령이 쇼하는 거 외에는 자료가 오느라 조사하겠다. 이 부모들 제정신으로 살수 있겠어요? 서해교전 때 죽은 한상국 소위 부인 한나 김 얼마나 더러우면 한국을 버리고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서해교전 참사자의 추모 모임을 주관한 김여사는 제 정신으로 살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한나 김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저 장관들. 그 여당 대표 딸 결혼식에 간 장관들 중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당 대표 딸은 알 거예요. 다. 이것도 모르고 언론마다 떠드는 게 뭐냐. 이 뿌리 깊은 애용을 모르고 언론마다 떠드는 게 뭐예요. 지금 기체 결함인가. 조종사 문제인가? 그게 또이 청와대 보고 비비는 데는 한수더 떠가지고 앞서가지고 인재다. 물론 그 인재라는 말 내용을 보면은 국방안보 포럼에 있는 뭐, 뭐 연구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이 생긴 것은 인재라고 볼수 없다.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인재예요 인재. 그러나 이 언론에서 제목을 낸인재일수도 하는 것은 과연 그런 뜻으로 인재를 했겠어요? 설정이 조종사한테 책임을 넘기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 처음에 저는 제목을 봤을 때야 조종사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졌구나. 국민들이 이 제목만 보고 다 생각했다. 죽는 것도 억울한데. 애국자로 추모되고 국가가 영웅으로 만들어줘도 시원찮은데. 단자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탈원전 하면 은 전력 전기료가 5년 동안 안 오르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한다. 작년에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 뭘 하여요? 올리는 전기료를 안 올릴지도 몰라. 어, 그럼 너는 삼척 동자보다 못하네. 그것도 몰랐으니. 초등학생도 다 하는 걸 자기 혼자 모르고 초등, 모르는 이 국민들을 향해가지고 삼척동자도 아는 걸 모른다고 비방을 했어요. 깔보고. 그랬더니 지금 와간 뭐라 그래요. 전기값 안 올리면 안 되니까 올래는 그래도 안 올릴 수 있다.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눈에 빠하게 보이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헬기가 이수리원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방사청장 목을 나뉘고 물론 장명진 방사청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공대 동기동차이니까 꼴보기 싫어가 쳤는 것도 있지만, 수리온 문제, 수리온 자체가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추락도 하고, 2012년에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일단 테스트 할 때부터가 기체, 엔진, 뚫림, 설이 끼는 거, 뭐 문제가 한두 가지야. 아 기체가 얼마, 얼마나, 얼마나 뚫리면 앞유리가 깨지고, 기체 자체에, 어, 엔진에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은 엔진과 기체가 매치가 안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떨려가지고 기체가 완전 겁이 갈정도있어요 그걸 2012년부터 발굴하고도 2017년에도 못 고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사청장을 뭐 쫓아내놓고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그걸 가지고 머리논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여가지고 이걸 해병대 헬기로 상륙한 헬기로 만들, 상륙용 헬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빨리 팔아먹겠다고. 누구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김종은, 카이, 사장한테 지시해가 빨리 만들어라.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정부가 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방산부패를 척결하고. 제 오늘 내용이 여성, 내가 여성을 뭐, 차별을 하거나 뭐 능력을 여성들을 폄하해서 한 얘기가 전반적으로 무기체계라는 건 여성 시청자들한테 관심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좀 들어주세요. 왜 들어달라는가. 여성이라고 만날 여자, 여성 자여 문제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이 만약 이 헬기 조종사의 엄마라면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이런 얘기 나는 몰라도 돼. 어? 그냥 애 놓고 주는, 어? 국가가 치러주는 복지비나, 복지나, 보, 복지에 대한 보상이나 받고, 혜택이나 받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보고 기술적인 걸 이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2006년에 정권이 하던 걸 그대로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가지고 그 내용을 손바닥처럼 알면서 다시 이걸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그 중간 기간 동안은 계속 방산비리를 부르짖고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척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보다더큰 방산비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눈 뜨고도 코베이는 이유가 눈만 뜨고 있지, 시력이 좋잖아요 시력이 좋으려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얘기하면 재미를 없,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없어 해요. 근데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안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무기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우리 문제에요 우리 문제 수리온 어참 머리 논 헬기 문제 의용부용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20억은 고사하고 2억에 대한 보상금도 줄똥말똥이에요 왜? 죄인으로 안 만드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다행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거 뭐 슬슬 지나가다가 얼마 시간 끌어가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겠어요. 이게 조동사의 뭐 미숙에 의해서도 하는 걸 슬슬 흘릴지도 몰라요. 그때는 국민다 들고 일어나야 돼다 들고 일어나야 돼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여당의 정책실장이 뭐라 그래요. 정책 부, 부, 부단장인가, 누가, 예? 한 얘기 뭐예요? 김 의원이 하는 얘기가. 좀비 자본주의의 문제랍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도 좀비 자본주의자들이네요. 정말 나라가 망할라카이 별 꼴을 다 봅니다. 별 꼴을 다 봐요. 이게 좀비 자본주의만 자본주의 없애면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정은 같은 체제를 만들면 살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장경제가 아닌 기획경제, 배급 경제로 가면 이런 문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 백 종환님. 종환님만 아무 걸리겠는 게 아니라 저는 화병 걸렸어요. 이미 화병. 제가 이런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여성스럽게 하면 안 된다 많은 주문을 하는데 저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눈물이 나잖아요. 이게 이게 여성스럽게 생글생글 섹시하게 예쁘게 웃으면서 할 방송이에요. 울분이 터집니다. 울분이. 아침부터 이쁘지 못한 얼굴 보여서 참. 죄송합니다. 자주 무기 국산하에 이어설픈가속화에어설픈 민나시고, 군 무기를 정치 무기화 하려고 하는 자기 편 식구를 거기 심었어. 예? 네? 무기 시장, 나아가서는 방사청을 휘두르게 하는 거대한 업무계획에 빙산의 일각으로 그것의 문제점에 빙산의 일각으로 머리는 문제는 터진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문제는 2006년 방사청을 세워서 민변 출신 변호사를 갖다가 방사청장으로 갖다 놓을 때또 어? 무슨 항공업하고 아무 방산업하고 무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고 카이 사장으로 갖다 놔놓고 이것만 빨리 만들어가 팔아라고 할 때에 이미 이 문제는 씨앗이 쓰는 거예요.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탄원을 하거나 청원을 하거나 비판할 때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이 언론에 나온 거 하나도 믿지 마세요. 언론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아이러니칼하게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 쭉 한번 보니까 어 좌파 쪽 언론인 경향신문이 제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좋아요가 또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송영선 시사 360 되게 좋습니다 하면서 좋아요 눌러달라 화면 밑에 아무리 봐도 좋아요가 없더라 하시는데 이 엄지손가락 표시가 좋아요입니다 그리고 공유하셔서 많은 분하고 같이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자료로 아침에 오늘 방송은 꽤 두서가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계획한 대로 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방사청 만들어진 배경에서부터 지금의 여기까지 올라갈게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줄여서 하다 보니까 다소 두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에 제가 정리는 했습니다 왜이 문제가 터지는지 그리고 누가 죄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건지는 다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더 들어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